눈을 부리며 마에 없는 말에 서다내너내혹시가내가날 좋아하지 않을까봐 다들스레 내게 다가와 다시 서어주니내 얼굴 보며 어느 수커아박모는 사라져가 가끔은 두려워져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이렇게 해서 모진 꿈을 향해 당당하게 달려갈 거야 나만의 자기 날을 어고 어느 누구라도 반해머리 내가 될 거야 너무 소중한 하나뿐이야 그 시간을 걷다가 묻는 침 위에 둘러 호키되는 걸 어느 손이가 잘보아 보고 있을까봐 항상 쓴 질문들 말하고 약간 모습 보여주고 싶지만 너는 내를 내가 내느낌 힘이 들어 이런 날 이해해줘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어 멋진 꿈을 향해 단단하게 달려갈 거야 나만의 잠이 날개 펴고 어느 누구라도 바래 모래 내가 될 거야 너무 소중한 하나뿐이 목숨을 향해 당당하게 달려갈 거야 나만의 작은 날을 펴고 어느 눈으로 너만의 머리 늘 받을 거야 세상 가운데 하나뿐인